이 사건들 모두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짐으로써 누군가 한 사람의 죄가 숨겨질 수 있다는 추론을 듣고 전율이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이번 이태원의 사고도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그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의 외교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한미일 국 공주를 복원해 내므로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압박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라는 용어는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거나 핵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미국이 자국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지원한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 미사일에 관한 삼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을 표명하고 미국의 핵담보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한국산 전기차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기업들이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제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바이든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다섯째 이번 45분간 비공개로 이루어진 일본 기시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무너졌던 한일관계가 거의 복원됐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세계정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일진일태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전세계인들은 그야말로 전쟁의 참상 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집권상기를 확정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도발을 공언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완성을 선언하고 핵선제공격을 법제화시켰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왔고 심지어는 우리 해역에까지 미사일이 떨어지는 등 유례가 없는 무력 도발을 시도해 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공공연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을 지원해 왔고 북한 또한 자신의 무기들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군사적 모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중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푸놈펜 성명 은 특히 최근 북중로의 움직임에 대한 한미일의 전략적 마인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첫째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위협 중국의 대만에 대한 모력도발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인에 대한 핵위협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약화시켜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이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지만 이번 푸놈펜 성명은 오히려 한미를 더욱 강하게 단결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측에 보낸 것입니다. 북중로라는 반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자유주의 세력으로서의 한미일은 향후 군사연합으로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글로벌 안보 체제 글로벌 시큐리티 체인으로까지 발전할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얀마를 규탄함으로써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인류 보편가치에 대한 도전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담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향후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셋째 반자유주의 세력인 북중로에 대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회의였습니다. 자유세계의 군사력은 이러한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북중로에 대항하여 인권과 자유라는 인류보편같이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한미일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 선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경제 안보, 과학 기술, 공급망, 보건 안보, 기술 변화라는 미래 어젠다도 한미일이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도 심각해진 지금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한미일 다자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석을 놓았다는 것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결정적인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외교 일정으로 일분일초를합격가면서 동분서주 하고 있는 사이에도 국내에서는 야당과 주사파 국가전북세력들은 여러 충격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눈부신 외교적 성공을 보면서 자기들의 비참한 실패를 예감한 이자들이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지금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버리고 있는 일들이 자충수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좌파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11월 14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물론입니다. 왜 민주당과 자파들은 사망자들의 이름이 필요했을까요 실감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 려면 사망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려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 숨어있던 주사파들이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했습니다. 성공의 김규돈 신부라는 자가 윤 대통령 부부가 탄 대통령 전용 기가 추락하길 빈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인터렉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를 정해서 동시에 양심을 모 으면 별자리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라 성경 구절을 이 신부라는 작자가 제멋대로 해석해다가 여기에 붙인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합심하여 대통령 전용기를 떨어지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주사파 신부들의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목격하는 순간이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도 경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슴에 심장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셋째, 김규돈 신부 이자보다 더한 자가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 이자 역시 김규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지않은 자입니다. 이 자가 11월 12일자 페이스북에 윤석일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합성사진을 포스팅하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글귀와 함께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11월 11일자 포스팅에서는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진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썼습니다 경찰들에게 윤 대통령을 시해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경악할 수준 아닙니까 거의 거의 경악할 수준 아닙니까 이 자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일원인 듯한데 어쩌다 이런 자까지 천주교 조직에 숨어들어 성직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규동과 박주환 이 자들이 전부일까요 이런 초라한 정신 세계를 가진 신부들이 딱이두 명이 전부겠는지를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 사람은 그저 용감 무식하게 나서길 좋아하는 관종들에 불과하고 이들의 뒤에는 더 많은 성직자의 탈을 쓴 주사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자들은 천주교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도 이런 부류의 목사들은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김디모데라는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찰지게 저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작자들의 시각은 어쩌면 이렇게 저렴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들이 과연 종교인일까요? 아니면 신부나 목사의 탈을 쓴 기생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주사파들은 이렇게 종교인의 탈을 썼던 대통령의 탈을 썼던 국회인의 의 탈을 썼던 아니면 교사의 탈을 쓰고 어린 중고생 제자들에게 첩불을 들려주었던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더러운 주둥이를 갖고 악취가 진동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답을 아시는 분안 계십니까? 조작된 자막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한 MBC 출국하는 대통령 내외 의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하면서 마치 장례식 을 암시하는 듯한 소름끼치는 장성극조의 음악을 흑백화면 배경에 깔아 서 내보낸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 종교인의 이름으로 방송의 이름으로 숨은 주사파들이 하나둘씩 커밍아웃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왜 숨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누가 아시는 분안 계십니까 이들이 나 주사파요 하고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그들의 위기의식의 표현 둘째 지지세력을 일거에 끌어 모으려는 집단행동의 신호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차피 차기 대선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를 지키자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 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문재인이고 그 다음은 좌파운동권 세력들 전체의 비리가 순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초조하고 위급한 상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 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유동규가 돌아섰고 김만배 남옥 정영학 등 대정동 핵심 세력들이 그분 즉 이재명에 대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좌우 좌기명 우진상의 운명도 이미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역시 구속을 면쾌 어렵다는 전망인데 그 다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이면 이재명 체포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뭔가 일이 터져야만 이재명이 살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이 바삐 서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묘한 시기에 이태원 사고가 터졌습니다. 민노총 소속의 나이 많은 40대 노조원 두명이왜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축제판에 끼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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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무려 문재인의 5년을 겪은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 5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심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만 할 이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새삼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이태원 사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욱 공고 해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번 외교 무도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을 지키기 위해서 한밀 다자안전망을 구축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뇌가 마비된 좌파들과 운동권 주사파들이 포진하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중도 및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윤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을 분명히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저들의 선동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좌파들의 손에 주사파들의 손에 맡겨진 이 나라가 속질없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를 진심으로 깨달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과거보다 더더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들이 뭉치는 만큼 저들의 빈곤하고 거짓의 물들은 가엽은 영혼들이 뭉치는 만큼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치의 시사이다 채널을 통해서 많은 다른 자유파 채널들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함께 뭉쳐야 할 시기가 아니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굳건한 이상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잃고 그들이 켠 선동의 촛불은 하나 둘씩 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나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피땀 흘려 일으킨 이 나라 자유 대안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자손 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 마지막 사명처럼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김찬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